지난 30년간의 도박으로 얼룩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도대체가 이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 1살때 접한 도박이 어느덧 50대의 나이가 되어 가진 것도 돌보는 이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도박으로 시작되어 도박으로 끝난 내 인생의 현위치를 18살에 고등학교 취업을 나가 처음으로 접한 사회란 너무나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이교대 생활과 하루 12시간을 일을 하고 이런 곳에서 돈을 벌며 일을 하는데 평생 이렇게 지옥처럼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10개월 만에 그만두고 학력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학창시절 당연히 제가 갈수 있는 대학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저는 그렇게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고 강남의 어느 간판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비관했고 인생은 도박이다라며 내 모든 걸 걸어도 아깝지 않은 길이 있다면 난 기꺼이 가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신문을 보는데 우연히 발견한 전단지 한장선원극구월 수입 300만원 보장 그 길로 저는 무작정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해기연수원에서 2주간의 선원 기초교육을 받고 마린센터를 찾았으나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저에게 배를 태워주는 회사도 당연히 없더군요. 방법은 단 하나 항해사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부산 영도의 KFTC에 들어가 6개월간의 교육을 받으며 사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고 1993년 4월 드디어 원양호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박을 접한 것은 2 1살 때였습니다. 원양어선 기관사로 3년 남짓 영국령 포클랜드에서 조업을 마치고 1년 만에 우루과이에 입항해 약 1개월간 항구에 머무는 동안 카지노를 처음 가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파라다이스가 다 있나 누워있어도 온통 머리속은 카지노의 화려한 환상과 모신기계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내 몸과 정신은 온통 머신기기에 꽂혀 그 당시 받았던 상육비를 다탕진하면서도 평생 이것만 하면서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 포박이란 숙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련없이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떠나려고도 부단히 노력을 했지요. 1996년 2월 원양어선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엄청난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남은 돈은 7천만원, 24살에 저에게 7천만원이라는 돈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학 입학과 일본 그리고 호주에서 2년간의 5학년수도 갔습니다. 일본 연수 시절에는 돈이 아까워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1년 만에 일본어 능력 자격도 취득했지요. 그렇게 연수비용을 제외하고도 700만 원을 모아 호주 어학연수도 가게 되었답니다. 호주 연수 시절 처음 4개월간은 알파벳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같이 사는 집 형을 따라갔던 스타시티 카지노를 접하면서 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21살에 접한 카지노를 만나면서 영혼과 마음은 악마에게 저당 잡힌 채 연수비용의 절반 이상을 카지노에 혼납하고 부모님께 몇 차례 거짓말로 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박을 하면서 공부하는 점점 멀어져가는 것 자체도 괴로웠지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며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유학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도 잠시 저의 카지노 도박은 멈추지 못했고 우리는 참 많이도 싸웠지요. 도박자의 감정이란 파도와 같아서 돈을 잃으면 이송을 잃어버리고 돈을 따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사람이 됩니다. 긴 시간 싸움과 사랑의 감정 속에서 저는 제가 아닌 저로 살았습니다. 이후 귀국을 하고 저는 벤처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교대에 진학하여 선생님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 또한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되었고 저희는 2000년에 결혼을 하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신혼도 잠시 회사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전 다시 심심하고 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강원랜드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 100만원으로 시작된 도박은 어느덧 전세자금까지 빼서 할 지경에 이르렀고 점점 빠져가는 자신, 이성을 잃어가는 나의 선명한 모습, 망가져가는 본인은 판단할 능력도 상실된 채 완전한 도박 중독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와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는 연락을 끊은 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의 심정은 그랬습니다. 돈 잃고 괴로운 것도 서럽고 아내가 떠난 것도 아프고 처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버렸지요. 눈앞에 있어도 그리운 여자 하지만 도박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한심한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 부모님이 와이프를 찾아가 저를 대신하여 애걸복걸 하셨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다시금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새로 마음을 다 잡고자 야간 대학을 다니며 아내에게 달라진 모습도 보여주었지요. 서울대를 나와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와 거기에 귀여운 아이들까지 생겼고 회사 생활도 별탈 없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대출을 끼고 집도 샀으니 여기서 다시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만심이 저를 도박장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는 인색하였지만 당시 유행했던 바다 이야기에서 참 많은 돈을 탕진했었죠. 그러던 2005년 회사 일로 2년간 해외 근무를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육아에 지쳤고 가정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생활은 무료함과 고독한 싸움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에 사놓은 저의 펀드는 박살이 나있었고 이를 통해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방에 복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마카오 원정을 가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 원정 도박을 준비하던 동안 할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 있어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손자 중에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해외 원정 도박에 들뜬 저의 마음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마카오로 향했습니다. 저의 이성은 마비됐고 당시 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마카오는 흥분의 보관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휘황찬란한 베네시안의 불빛에서 온몸에서 전율을 느꼈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박도시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천국에 온것 같은 착각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홍콩 영화에 등장하는 마피아처럼 멋지게 담배를 꼬나물고 카드도 쪼고 화려한 방거리를 쏘다니며 세상은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마냥 들뜬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돈은 점점 잃어갔고 정신도 점점 혼미해져갔습니다. 그러다 돌아가는 비행기를 놓쳐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출장 중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거짓말을 했는데 단번에 알아채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저의 마카오행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할아버지 발인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도박을 하러 다녔다는 것에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와이프와 헤어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마음을 잡고 싶었습니다. 울면서 다짐하고 비오는 거리를 우산도 없이 걸으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저의 결심으로 귀국과 함께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가정의 경제권과 집을 모두 와이프에게 양도하고 가정이 안정화되니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도 희망이란 단어를 떠올렸었죠.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월급의 70%만 주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0년 말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틈이 보이자 주말이면 경마장을 갔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시금 마카오 원정을 띄었습니다 저는 회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는 2주에 한번 밖에 가지 않았고 이때까지 스스로를 도박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와 경마에서의 승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재산을 축내지 않는 범민회에서 즐기는 게 어떻게 도박이냐고 저는 저 자신을 합리화하기 바빴지요. 저는 유능한 갬블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요가도 하고 명상의 시간도 가지고 김진명의 소설 도박사를 필두로 카지노 시크릿 등 갬블 관련 책을 다독했고 배팅법을 연구하면서 도박에서 읽는 경우는 대부분 흥분하거나 러스컷을 못 지켜서 읽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마카오 원정에서 가끔씩 따서 돌아올 때는 회사 동료들에게 선물도 돌렸습니다. 경마에서는 1300배의 배당을 맞아 그동안 잃었던 돈을 복구할 만큼 억세게 운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다 도박에 빠져갔고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갔어요 일상의 잔잔한 행복도 잔업을 해서 버는 적지 않은 돈도 관심 밖게 일이었습니다. 평생 이것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를 점점 더 병들게 했지요. 몇 년이 지나 지점 발령을 받으면서 우리는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다시 같이 산다는 희망에 좋아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은 도박을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에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이면 의뢰회사 일을 핑계로 경마장을 갔고 저에게 있어 아내와 아이는 계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불편한 존재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출장 핑계로 마카오 원정을 갔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게임도 안 되고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걸려온 와이프 전화에 또 도박하냐는 그 말에 이성을 잃었고 가진 돈을 다 잃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는 내내 온갖 상스러운 욕을 담은 채 당장의 이혼서류를 찍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군요 짐을 싸서 나오는 그날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저의 두 손을 잡던 모습 와이프에게 걸려온 전화 노모 소리에는 부모님께서 울부짖는 모습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저는 그 손을 부리치고 아내에게 욕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와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차 뒤에서 울면서 뛰어오던 아들의 모습까지 그런 과거의 저는 세상 담을 수 없는 욕들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나처럼 도박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가슴으로 와이프와 어린 자식은 내팽개치며 탈출할 구실만 찾았던 거죠. 아내는 혼자서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눈물로 지새는 날이 많았겠지요. 허나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마저 없었나 봅니다. 그때가 제 눈물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니 그리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과 아내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 같이 살 때는 가정의 소중함을 한 번도 못 느꼈을까요?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는 이사를 갔고 학교도 옮기면서 아이와는 영영 만날 수도 연락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없는 자유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처음으로 알았죠 그리고 아내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홧김에 이혼을 했고 가지고 있던 돈은 바닥이 나며 신용대출, 보험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부업체까지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렸습니다 훗날에는 대부업체 39% 이자에도 거절당할 만큼 신용이 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되었죠 매달 돌아오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급급했습니다. 시골 부모님께는 거짓말로 돈을 구걸했고 그것 또한 잃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바닥을 헤매고 지각에 무단결근 등으로 위태위태 제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회사로 출근해야 되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고 회사 대출금만 변제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다 잃고 회사마저 그만둘 수 없는 현실이 비참하기만 했거든요. 지옥이 있다면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의 도박은 멈추지 못했고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시간은 점점 절망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제 도박이란 재미가 아닌 악마 같았습니다. 대출한 것들이 더 이상 연체가 되면 정말 이 세상을 떠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였지요. 하지만 도박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계속적인 반복으로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도박에서 돈을 따는 길밖에 없다며 끊임없이 해외 원정 도박 계획을 세웠고 현실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전더 이상 살아갈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갚아야 될 빚의 무게만큼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으로 잠 못드는 밤은 지속되었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더군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절망 속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많이 컸더군요. 아내와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의 SNS를 우연히 찾게 되었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엄마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행복해 보이는 모습 저의 빈자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 씁쓸하지만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저의 도박 인생에서 둘이 행복하다면야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아내를 저주도 하였고 미워했지만 저는 신이 허락한 시간만큼 지금까지의 후회스런 과거를 반성하면서 인생의 희망을 가지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참외록이자 반성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도박에 중독되어 후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으시고 도박을 끊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